안녕하십니까 드럼치는 임용훈입니다 네, 오늘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하이햇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가지 하이햇을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음원차트에서 듣는 음악이든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음악들 다 연주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럼머 임용훈입니다 첫 번째 하이햇 패턴은 하이엣의 모서리 부분이라고 하죠 엣지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 모서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하이엣의 모서리 부분을 스틱의 숄더 부분 여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으로 다 걸어 치는 거예요 네. 그러면 어떻죠? 따뜻한 소리가 나요 가요 음악을 들었을 때는 어떤 하이햇은 되게 날카롭고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표현이 되는 음악도 있고 어떤 음악은 되게 다 표현이 되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표현이 되는 음악도 많지만 실제 가요 반주를 할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 엣지 부분을 다 걸어서 여기서 액센트와 액센트 아닌 것을 나눠서 연주를 해줄 때 마이킹을 했을 때 가장 따뜻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, 그래서 아무래도 가수 분들도 그렇고 하이햇을 너무 칼같이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뭉뚝하게 연주하는 것을 확실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음악 장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,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따뜻하게 연주할 수 있는 이하이엣이 정말 좋다 근데 지금 제가 놀라운 것은 TD-07 모듈에서는 그게 다 표현되네요 날카롭게 치면 뭉뚝하게 치면 너무 잘 표현돼서 진짜 신기합니다 저 이거 갈때사 가려고요 <웃음> 농담입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두 번째 하이엣은 다운과 모서리를 거는 건 똑같지만 업스트록입니다 그래서 칩과 티 소리가 나죠 조금은 날카롭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느린 음악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빠를 때 땅, 업, 땅. 여러분들 혹시 되게 빠른 곡을 연주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드럼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곡을 막 연주하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되죠 바빠요 엄청 힘들고 한 곡만 쳐도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이 다운업 동작을 익혔을 때 그게 어떻게 소리가 변환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빠른 것도 이 다운업 동작을 익히면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죽어나는 거죠 못 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다운업 동작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업다운이에요 칩, 틱, 칩, 틱 이것은 명칭이 있어요 O, F, F, 비트 해서 오프 비트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햇 동작을 하실 때 주로 어떻게 치는 게 많이 익숙하시냐면 치다가 이렇게 같이 들고 하이햇이랑 같이 들어주고 요거 익숙하시잖아요 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 얘를 내려치는데 얘는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칩. 8대1 팔꿈치를 살짝 벌려주면서 이 틈새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면 들고 들어주고 들어주고, 그래서 이게 빨라지면 당연히 이 위치도 낮아지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코 좋아하시죠? 이런 느낌 이게 세 번째 하이햇입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그세 개의 하이햇을 어떻게 연습하느냐 사실은 이제 전공생 분들은 모든 경우 발이 들어가는 모든 경우 손이 들어가는 모든 경우를 다 연습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아마추어로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같은 리듬을 하나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듬이다 이런 리듬입니다 그럼 이 똑같은 킥과 스네어의 이 리듬을 하이에세 가지로 한번 쳐볼게요 제가 첫 번째 하이햇 다 숄더로 걸어서 두 번째 하이햇 세 번째 하이햇 이런 식으로 같은 리듬을 세개의하이에으로 연습하는 게 훨씬 재밌고요.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악을 트세요. 블루투스 기능 다 됩니다. 네, 블루투스 하는 법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.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틀고 템포별로 이하이에세가지로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드럼머 임용훈입니다. 지금 알려드린 세가지하이스는 제가 초반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하이스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